<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사람은 있을 테고, 뭐 우리 정원장님이 뭐 대충 다할것 같은데, 이 나머지는 뭐 반쯤 말것 같기도 하고 반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뒤위 속에 있는 것은 어보든 심도 있는 테스트라든지 심도 있는 과정이 아니면. 인생만사 모든 상담을 다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질문이든 그러면 과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 것인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이 34개 DB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요 운명, 그지? 자 운명도 풀고 운세도 풀고, 인연도 풀고, 궁합도 풀고, 태길도 풀고, 진로도 풀고, 사업도 풀고, 장사도 풀고, 막 등등 해갖고, 뭐, 모든 것을 다풀수 있다, 됐다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대학 전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풀고 있다, 이 말이. 그러면 이것을 푸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도입된 이 감옥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평범한 공부를 할 때는 뭐 몇개 감옥만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했지만 은 우리는 이것을 다 풀기 위해서 여기에 도입되는 학문은 참 대단히 많다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자 자첫 번째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것이 우리는 수리사주다. 그제? 자, 여러분들은 이 수리사주만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것을 다풀수 있다. 그제? 어지간한 상담은 다할수 있잖아. 뭐 태길, 궁합, 이렇게까지 모두 다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수리심리학이다. 수지 심리학, 이런 데는 우리는 연애운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어나가기 위한 근본이다. 이 속에는 성격 테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다 풀어가. 성격, 학습, 우리는 힐링, 연애운, 이런 것까지 다 풀어나가게 되는 거다. 그렇게 심리, 심리학이 근본이다. 그런데 이제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안 뵀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제 기초적인 것을 좀 가르쳐 줘. 이거 낼수이있안 되겠나. 그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당시는 내가 본격적으로 강좌를 못했고, 이제 공지한 거는 대구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표원 선생이 가서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야. 자, 그래서 대구 심리학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입된 것이 숫자 운세예요. 숫자 운세에 또 필요한 것이 우리는 천지운수상담법 숫자 운세 속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행운의 숫자 핸드폰 운세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여서 보게 되면 행운의 색 심리학 같은 데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숫자 풀이 인연법 안변 사람? 변나 뺐나? 연, 연안 뺐나구나? 자 여기서 우리는 숫자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숫자 인연법을 보면 우리는 일진이라든지 태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부 인연이라든지 우리는 상대 인연이라든지 이런 인연법을 다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편 사람은 조금, 이제 조금 힘들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은 여기 또 뭐가 들어있겠노? 여기에 우리는 천풍, 지풍, 방풍법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은 그 학교에서 배운 사람도 있고, 면 사람도 있고, 응? 전문지중 방비편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은 1년 신수예요. 응? 1년 신수와 한의 운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테스트 하는 데인데 숫자 연산법이라는 것. 숫자 연산법, 심리 테스트라는 감옥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요 자, 실지적으로는 이것이 이어마마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 배우기는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모자란 거 아는 거는 이 갖고 하고 모자라는 것은 이 보충하는 거야, 이? 보충하는 거야. 모자란 구절은 보충해야지.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상담하는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치내 잘하는 것만 상담하고 모르는 것은 기계 동원하는 거야. 인제.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봐. 궁합이 좋다 나쁘다 가야 돼. 이말이야 궁합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수리 심리학에서 수리사주에서는 궁합이라는 것이 몇 가지 궁합이 있는 거야요몇 가지 궁합 중에서 다는 못 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가 있는데, 네가뭐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거 완전히 헛소리다, 이거, 헛소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년 순수는 똑이다똑이똑이 또기. 1년 순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통합이 돼갖고, 통합이 돼서 우리는 이키오스크이 시스템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시스템. 영원히 단 하나뿐인 시스템이다. 이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구 뺏길 수도 없고, 복사할 수도 없고, 도용할 수도 없는 것이 이 난공불락의 승이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올게는 한국에서 정착을 좀 시키나 놓고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돼. 근데 둑이다정리되셨어데 했잖아. 그렇게 나중에 공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동영상. 어? 동영상에서 더 이상 공부하면 된다. 자,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답해야 협회 강사가 되는데 내가 참 고민스럽다. <웃음> 어차피 <어찌보면> 나도 깜깜하대 <웃음> 도치 안 되니까 가르쳐가지고는 답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시스템 만드는 거야. 자, 이 단계가 딱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이 교스크 시스템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나중에 우리가 탭, 앱에서, 앱에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에서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직접 상담을, 직접 상담을 할 사람들이 있다. 전화상으로. 지금은 굉장히 좋은 거는, 지금은 되게 되면, 060 서비스가, 이분들이 하다 보면 돈 엄청나게 든다. 그지? 막 잠치다 번면 20만원, 30만원, 예사이 말이야 어찌보면 그것도 쓴돈둑놈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휴대폰에서 휴대폰은 통화료가 없잖아 있지? 여러분 <웃음> 통화료없단 말이야 휴대폰에서 여러분들이 통화하게 되면 이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이 되게 되면 실시간 상담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될거예요자 여기서 우리는 실시간 상담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실시간 상담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심리 쪽이다. 수리 심리 쪽에서 실시간은 숫자 연산법 심리 테스트라는 것이다 숫자 연산법 심리 숫자를 다 기록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그냥 저녁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담을 진행해 주는 거야 그건 인터넷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전화상담 전화 상담은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휴대폰만이 가능하다 휴대폰만이 가능하다. 일반 전화는 안한다마 그런데 이거는 통화료가 무료다 이거지? 통화료가 무슨니까? 이러면 통화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다 이말이돈뭐 몇만 원씩 주고 060 서비스에 엄청나면 1 분에 얼마씩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말이 그거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작년에 우리, 이면에 대전에 와봐겠지 오래갖고 뭐 하다가 면잘안 되지? 내가 그때 훈련을 시키다. 이걸 거의 다 개발해놔놓고 내가 말아본 이유가 성남 선생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를 내가 잠깐을 설명할게요. 자, 이용자가, 우리가 지금 교수 그 시스템인데, 여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배너가 들어갈 거야. 이그 실시간 상담, 이런 기시, 실시간 상담, 이런 배너를 쿡 클릭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사람은 실시간 상담, 하게 되면, 자기가 이 사주는, 응? 생년월일만 이렇게 탁 치고, 남자, 여자, 우리, 들어왔으니까, 그치? 자기가 들어왔으니까 탁틀게 되게 되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 운명수가 어떻고, 우리는 주기는 어떻고, 팔방은 어떻고, 뭐 팔업은 어떻고, 진로는 어떻고, 모든 것이 이 탭에 그냥 바로 다 떠보는 거다. 궁합을 딱 보게 되면 두개렇게촥 떠보는 거고. 그럼 나는 이게 이어폰에서 이것만 끼고 그냥 상담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자기가 신청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선생님 이게 이게 그냥 다 떠분다 이 말이야. 계산한 것부터 시작했고 명수부터 시작해고쫙다 떠분는 거야. 상담할 수 있는 순서대로 다 떠분다. 그냥 앉아갖고 이것만 보고 어떻게 이것만 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지금 어제 있고 회원은 어디 있고 이게 처음도 이거 그대로 다떠 있으니까 이 쭉쭉 올리고 다 내려도 해갖고 상담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상담식이라니까 내 교육하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말았거든. 이것을 거의 우리가 한 80% 개발해놔놓고 내가 포기했거든. 손능적인 함이도 없는데 그 디지털 이상 개발하다가는 막 내가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최선으로 지금은 초기니까 그렇지만은, 이 초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한 10명 정도만 있으면, 그건 막 충분히 묶고살 거야. 누구 말 따나, 일에 상담 뭐 2만 원만 하면, 옛날에는 내가 만 원만 하려고 했어. 그런데 만원 하면 너무 그할것 같고, 한 2, 3만 원 받아야 돼. 2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막 폭주할 거야. 밤새도록 상담해야 될 거야. 이거 보급이 되고 든무 그럼 어떻게 자, 우리가 앱에서 해갖고 실시간 상담 클릭하든지 기어스크에서 실시간 상담 하든지 이 사람이 탁 눌리면 어떻게 우리 상담선생님들은 이게 쫙 보이는 거야 이? 그럼 여기 부터 조기 부터 계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는 성격이 성격부터 뭐 심리 이렇게 모든 게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갖고뭐 핸드폰 문책 뭐 핸드폰, 핸드폰 이게 보단이 딱 있어 갖고 핸드폰 문세뭐내 핸드폰 각 눌리는 순간에 번호가 착딱 뻔대 뭐예요. 이거 눌리면 착딱하고 이러면 나중에 시상면다덮은다이 말이야. 그거 뭐 누구 말때나 응?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야. 응? 그럼 뭐그 이때까지만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끝난 거야. 응? 상담이고, 뭐고, 뭐, 이거, 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되겠지. 지금은. 그래서 나는, 뭐냐면 돈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안착이 돼야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든지, 억울인지 하지. 안착이 안 됐는데, 먹고 사는 게극정인데 뭐, 공부가 뭐, 뒷증이잖아. 내가 보니까 그렇다. 여기까지 공부하러 온 사람 치고, 뭐, 돈잘 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별로 없고. 진짜, 정말로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이 배워고그상담 해주면 그 상담이 좀더 거짓말 밖에 더 되겠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 정말로 정의 용사들이 이 상담을 해갖고 정말로 올바른 길을 안내하고 정말로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최선을 해야 돼 그제?